안녕하세요 오늘요 이제 이거 멍게 된장국을 좀끓여먹으려고요 멍게를 이렇게 준비해버렸어라 야채부터 좀 썰고 호박을 이게 하나 다 넣으면 너무 많아니까 좀 냉기고 건데기가 된장찌개 건데기가 너무 많으면은 좀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건데기를좀 조금만 넣으려고 감자도 한개 두부도 반모만 한 끼만 딱 먹을 거니까 멍게를 좀 너무 크면은 좀 잘게 찌개다 넣는 거는좀 잘게 잘게 해야 돼. 요새요 멍게가요 멍게 철이에요 그래가지고 멍게가 살이 통통 쪘어. 그 향도 좋고 이거 녹하면은 향이 되게 좋아서 밥을요 한 그릇 먹고 두 그릇 먹어요. 고추도 이 도마를 새로 샀는데요. 이게 비싼 도마래요. 근데 이 칼자국이 진짜 덜나네. 파도 썰어놓고. 이번에는요 그 멸치 육수를 안 내고 바로 찌개, 찌개 하려고요 우리 된장은 이제 별로 짜지를 않아서 많이 넣어도 별로 안 짜요 된장마다 이게 간이 다 틀리니까 이거는 간 맞춰가면서 해야 돼 그리고 우리 된장에는 돼지고기가 된장 할때돼지고기 넣어서 별로 육수를 안 해도 맛있어요 국물이 좀 깔끔하게 이거 건더기는 그냥 건져버리려고 호박하고 감자는 이렇게 좀 미리 넣을 거예요 짠! 찌개가 끓고 있어요 이제 감자하고 호박하고 좀 어느 정도 익었으니까 이거 다 넣어야지 내가 이거 양파 아까 안, 안 썰었는데 이거 양파 1 4분의 1 썰었어요 양파 좀 넣고 두부도 넣고 그 다음에, 멍게. 다 넣어. 한 번에. 고추도 넣고, 파도 넣고. 마늘도 넣어주고. 이제 한번 부르르 끓으면 먹으면 되니까. 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멍게 있지? 음. 맛있어 보인다. 어? 어.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줘야 돼. 살짝 간을 보고 음. 아, 간이 딱 맞다 음. 딱 좋네 이게 명계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밥맛이 자꾸 땡겨 멍게도 한 번, 멍게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굉장히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멍게 되게 꼬들꼬들하네 이거. 응. 아 맛있다. 어? 맛있어. 맛있지. 어, 되게 아유, 맛있네. 아, 그래.